이 키워드 인터뷰 에피소드 4 최연석입니다. 구동신 요리사 아, 아, 주방에서 일하기 힘든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는 요리 정말 잘하는 셰프고 아, 그리고 뭐 허세라는 캐릭터로 알려진 최연석입니다. VIP Very Important Pick 자 파스타가 더 중요하죠. 파스타 파티에서 많은 걸 다루는데 그 중에 리조또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더 넓은 뭐더 영역이기 때문에 쿨한 편은 아니고요 항상 요리사들은 남자보다 체온이 높을걸요 왜냐면 늘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거든요 좋아하는 일, 재능 있는 일 재능이 자기가 재능 있는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들어야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재능 이 있는 일을 개발하는 게 되게 좋은데 재미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재능 있는 일을 하면 잘할 수는 있지만 그레이 굿까지는 갈수 있지만 그레이까지는 못 가거든요 이걸 두개 섞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두개 하나 뛸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언맨이죠 캡틴 아메리카 아 마지막에 토르의 망치를 주고 힘을 얻긴 하지만 여러모로 다재다능하면서 뭔가 캠나르메이카 너무 정직하고 재미없어요 재미있잖아요 뭔가 노력적이고 제 요리는 이래야 되고 저의 캐릭터가 <웃음>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옆에 집 옆에 산책로가 있는데 어,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해요 그 걷는 시간이 뭔가 저한테 쉬는 시간이고 뜨거워진 뇌를 약간 식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뚜이 건넌 거를 뒤에서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거든요. 온 종일 밖에 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친구인데 나갔을 때그 발랄하고 깨발랄함을 보면서 힐링이 되는 반려견을 꼭 키우십시오. 같이 산책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레스토랑 초에다를 오픈하고. 매번 메뉴 시즌마다 메뉴를 바꿨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바꿨는데 저의 인생 요리는 지금 제가 8개월만에 출시해는그 멋진 센 메뉴를 첫날 서브를 했을 때 되게 재밌는 요리거든요 보통 음식은 포크나이프를 놓고 는 처음 요리가 우리 가위부터 딱 놓고 어? 가위로 왜 놓지? 이유가 있어요 재밌는 요리를 딱 보는 순간 고객이 빵 터져서 고개를 뒤로 젖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저는 추구하는 요리가 시리어스한 요리 보다 고객들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요리거든요 제 요리는 분명히 재미있고 유머도 좀담고 있고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 메뉴가 인생 메뉴라고 생각해요 10분 키워드 에피소드 4 최연석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되죠. 네. 네.